안녕하세요 승범이형입니다 오늘 내용은 개별적으로 좀 격차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쉬울 수도 있지만 초보자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봐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동사가 있을 때 동사의 뜻만 남겨놓고 그 앞에다가 do, does, did를 꺼내는 걸 연습했었잖아요 이거를 동사의 성격이라그랬었고 결국 이건 뭐냐면 do 하면요 일반 동사라고 표현을 하지만 주어가 나, 너, 복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시제는 현재를 나타내는 말이었고 너스는 3인칭 하나 주어일 때 쓰는 거였어요. 그리고 디드는 과거일 때 쓰는 거였는데 결국 이 동사의 성격은 뭐냐면 주어의 인칭과 주어가 뭐냐 그리고 시제의 정보를 가지고 동사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의외로 좀 혼돈하는 부분이 있어요.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초보자분들이 은근히 혼란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Do, Does, Did가 항상 조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동사의 성격으로만 쓴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동사로도 쓸수 있어요. 그러면 자 두는요. 뭔가 어떤 행위를 할때그 행위에 대한 게 정확히 뭔가 인지가 돼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나 짜장면 만드는 데 그러면 요어 음식을 만들다. 동사를 뭘 써야 되지? 라고 잘 모를 때요. 아, 이두 자장면 그러면 아, 요리를 하는 상황인가 보다 할 때는 그냥 두가 요리하다 로 그냥 인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사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면 do the 더, 스 i d 에 동사의 성격을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do, does, did를 꺼내면 돼요. 근데 you do, do, he does, do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형태로는 잘안 쓰지만 우리가 이걸 동사의 성격으로 인지하면 의문문을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보내면 do you do your best? does he do his best? did she do her best? 이런 식으로 뭐 최선을 다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의문문으로 만들 때 예, do, does, did를 꺼내고 원래 동사 자리는 그냥 do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였고요. 부정문도 그냥 이렇게 don't, doesn't, didn't 하면서 앞에 동사의 성격을 꺼내고 not을 붙이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거의 결론은 do, does, did가 일반적인 동사로도 쓰이고 그 앞에 똑같은 모양의 동사의 성격을 꺼낼 수 있다는 라 거였어요. 근데 오늘은 비동사를 추가해 볼 거예요. 비동사, 동사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없다 그랬어요. 비동사는 뭐냐면 A와 B를 같다라는 인지만 시켜주는 거고 결국엔 동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비동사 자체가 그냥 동사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o the did가 the, 시제 정보와 주어의 정보를 품고 있듯이. 비동사도 결국 시제의 정보와 주어의 정보만 들어있는 동사의 성격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do, does, did 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을 뿐이지 네, 똑같이 동사의 성격이라서요. 결국 우리가 의문문으로 만들 때도 이 동사의 성격을 영어에서는 앞으로 보내는 게 의문문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am I happy? are they happy?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만드는 거고 부정문도 그냥 그 비동사 자체가 동사의 성격이라서 그 뒤에 not을 붙이면 부정문이 돼요. 이 얘기는 뭐더 이상 자세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문장이었어요. The university where I used to work needs in many international students to keep it globalized. 자이 문장을 보면 이제 능숙해지면 뭐가 꺼내져야 되냐면 it does 가 바로 꺼내져야 되는 거였는데요 비동사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한번 볼게요 this channel English you are watching now is about how to speak English easily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채널 보글리쉬는 영어를 쉽게 하는 법에 대한 거예요 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긴 예문을 봐도 원래는 it is 가 바로 나와야 돼요 It does. It is는 결국 주어의 성격과 동사의 성격을 딱 꺼내면서 문장 전체의 성격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자 이건 결국 뭐냐면 영어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는지와 관련이 엄청 깊어요. 근데 초보자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을 못 뱉는 거라그랬잖아요 근데 말을 왜못 뱉냐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부족해서 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초보 입장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을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되는지가 오늘의 문장도 되면서 그 훈련을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영어가 바라보는 세상은요. 이원화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일반 동사 두와 B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상황을 설명할 때는요. 비동사로 설명할지 일반 동사로 설명할지 이렇게 나누는 걸좀 습관화 해보면 영어를 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나중에 뭐 have pp나 will, can 이런 것도 다루겠지만 자, 결국 이원화예요. 일반 동사냐, 비동사냐. 실제로 반은 일반 동사, 반은 비동사를 쓰기도 하잖아요. 어디를 가는데, 어, 앞에 있는 분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분 정말 운전 천천히 하네? 그러면요, 우리는, 어, 그러네? 라고 답하지 말고요. 영어로 답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앞에 분 남자의 여자예요. 남자분 같죠? 자, he does. he does가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저분 운전 정말 천천히 하시네를 영어로 바로 못 만들어도요, 일단 he does를 꺼낼 줄만 알면, 영어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he does를 꺼낼 줄 알면 does h 도 같이 연습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he does, he does 하면요. he drives safely 라는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어? 3인칭이니까 s를 붙여야겠네 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습관이 되게 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he does를 자꾸 꺼내는 걸 연습을 하면 he doesn't drive safely 하면서 부정문 만드는 것도요. 정말 툭 튀어나오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Does he drive safely? 하면서 의문문을 만들 때도 탁 튀어나올 수 있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될 How does he drive? 그 사람 운전을 어떻게? 해? 라는 문장 만들 때도 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저 상황을 보고 아저 어, 사람 운전 천천히 하네 라고 우리말을 떠올려도 그냥 이 does 를 한번 꺼내보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번엔 산이 되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우와 저산 되게 예쁘네 하면요. it is it is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우와 저산 예쁘다 그래도요. 어 그래 하지 말고요. it is를 한번 꺼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it is를 꺼낼 줄 알면 is it? 어 그래? 라고 말하는 것도 is it? 이런 걸 한번 연습해 보자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꺼내다 보면 진짜 영어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 is it? Is it? 이게 익숙해지면 다음에 배울 BPP를 배울 건데요. What is it called? 이런 말도 쉽게 나오게 하는데 도움이 정말로 많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엔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자 동작이죠. 근데 저 강물 하면 it 하면 되고요. 동작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냥 it does 하면 돼요. 원래 문장은 the river flows fast. 자 저거지만 초보자들이라면 그냥 저렇게 문장 만들지 말고 그냥 it does를 먼저 꺼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고요. 자 이번엔 빌딩들이 되게 높아요. 우와 여기 빌딩들 진짜 높다 라고 누가 말하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영작을 하기에 앞서서 they are가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요. 대이 하면 초보자들은요, 자꾸 사람만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건 사물이건 건물이건 여러 개가 있으면 전부 다 대이를 꺼낼 수 있어요. They are가 되는 거고요. 원래 문장은 The buildings here are really tall. 저 tall도 사람 키에만 써요. 우리는, 자 사람한텐 키라 그러지, 뭐, 건물에는 키가 높다라고 안 하니까, 아, 토울 하면 키가 크다만 생각하는데, 그냥 토울 하면요, 높이를 나타내는 거, 높이가 높다고 하는 거는 사람이건 사물이건 다 토를 쓴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냥, they are, are they? 이걸 꺼내보자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저 병사들이 용감했었대 라고 얘기하면요, they were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용감하게 싸웠었대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they did 해도 되겠죠. 결국 이것도 those soldiers were brave 혹은 those soldiers fought bravely. 자, 이 문장을 줄인 말이 they were 혹은 they did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런 말들을 꺼내면 정말로 영어가 빨리 튀어나오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특히 초보자 분들한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저렇게 그 상황을 요약하는 말을 꺼내보는 걸 한번 자주 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는데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 우리도 영어를 손쉽게 하려면 영어권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세상은 이렇게 비동사냐? 두 동사냐, 두 개로 나누는 걸로 이원화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결국 이거와 익숙해지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나와있는 화면을 보시고 쭉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근데 we were가 잘안 나와요. 그러면 이 화면을 잠깐 정지하고요. we were, we were, we were 계속 소리내 보는 거예요. 내 입에 맞게요. 그리고 "where we" "where we" 이것도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습을 몇번 하세요? 한 20번 정도 읽으면 "where we" "where we" "where we" 하고 20번 정도 읽으면 나중에 누군가 와서 "where were we going?" 했을 때 "where were we going?" 이라고 제가 빨리 좀 말한 거거든요. 이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영어의 시작을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그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자,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does, she does, he does, does she? 이걸 연습하자고 했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비동사를 추가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 익숙하지 않은 조합이 있다면 자, 꼭 정지하고 소리를 직접 내면서 연습을 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연습하시고요. 익숙해지신 분들만 다음 영상 보셔야 돼요.